안녕하세요 미키 미키님 사연입니다 미키님 사연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미키님은 20대 MZ세대에 살고 있는 그런 연령이시네요 자, 반갑습니다 네 미키님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직장 고민 그리고 연애 고민 네, 2 0대면 당연히 직장 고민 연애 고민 이두개 고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인생에서 아주 어, 중요한 시기이고 또 직장과 연애를 잘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행복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고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고민인데요 지금 현재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일을 잘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이 잘 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올해 대학 원을 먼저 본다면, 사실 작년에도 준비를 했는데 조금 충격을 받았다, 불합격이 되셨나봐요. 근데 이제 올해의 운을 보면은 공부운, 학업운으로는 올해도 그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작년보다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좋은 편은 아니고요. 조금 내년부터 이렇게 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셔라고 공부를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 너무 잘 하시고 있고 대학을 꼭 가시는 게 엄청 그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드 되고 또 자기의 아주 잘하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올해 원하는 데못 들어가시더라도 또한번더 도전을 하시길 바라고 혹시 그래서 하향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향 지원하는 것이 이번 연도에는 좀 바람직하긴 합니다 좀 하향 지원을 한다면은 좀 가능성은 있거든요 항상 상관운이 들어오면 올해 상관운이 들어오는데 상관운에는 항상 하향 지원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상관운에서는 내 실력을 그대로 그 인정받지 못하는 좀굴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관운에는 내가 가진 실력보다 좀 하향 지원을 하셔서 진학을 하시고 이제 가게 되면 진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진가를 좀 드러낼 수 있게 되는데 경쟁에서 학업 경쟁에서 상관운에는 밀린다는 거죠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는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상관 대운에는 공부 자체가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아이디어는 방출이 많이 되는데 비해서 사급적인 그러니까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운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키님은 10대에도 상관대원으로 쭉 살아오셨네요 그래서 10대에 이렇게 공부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상이 구성을 보면 사주 구성을 보면 공부를 잘할수 있는 구성이고 또 공부를 해서 공부한 것으로 좀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구성으로 보이는데 좀 시기적으로 10대 대운에 다양한 데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오늘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좀 집중력, 하급적인 집중력이 떨어졌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미련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계속 그것은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브랜드 마케팅, 지금 현재 20대 대운, 병진대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병진대운에서는 병화가 편제고 또 진토가 편간, 병간, 편제와 편관이 들어와 있는 대운으로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은 어떤 기업을 브랜딩화시키고 하려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견문이 넓고 시야가 좀 넓게 펼쳐져 있어야 되고 하는 점에서 편제운에 좀 적절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예리함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관도 지금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대운, 이 병진 대운에서 그 직업과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원국에서 보면은 정관, 정제, 식신, 정관에 정제, 이런 식으로 원국에 있어요. 정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골격에서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안전 자리와 내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루틴 이게 딱딱 돌아가는 그 속에서 안정감이 있고 또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런 구성으로 원곡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운의 흐름에서는 변제가 들어와서 조금 시야를 넓혀주고 하지만 실상 미키님은 안정적인 구도를 가져야만이 훨씬 더 자기의 그 능력 발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끝나게 되면 다음 30대 정사 대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화 오화 이 정재로서 돈을 버는 그런 구성이라면 정재라는 것은 일 자체가 변동성이 약한 그런 일을 정제가 잘 하고요 또 원하죠 이제 뭔가 브랜딩화 시킨다는 것은 하나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어떤 털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보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급제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급재라는 십성은 되게 나쁘면서도 또 좋게 쓰일 때는 굉장히 능력자로 쓰이는 그런 십성입니다 급재는 한자 글자로 풀어보면 재성, 재를 급탈한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한다 이런 개념이 숨어 들어 있죠 근데 급재가 나쁘게 쓰이는 사람들은 정말 내 돈을 급탈당하고 돈을 잃고 뺏기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이제 미키님은 여기서 급제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급제를 통해서 식신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사람들, 사람들을 통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이제 많은 좋은 발상들이 나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발전, 발전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인간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 삶 속에서 잘 찾아내시거든요 그런 능력이 지금 하시는 일을 좀더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겉재와 식신의 만남은 좀 끝내줍니다 요건 일을 굉장히 잘치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지금 하는 일과 연결이 되긴 한데 근데 이제 자기의 본질, 본질은 여기 지금 정관이고 정제고 이렇거든요. 요거는 끊임없이 안정적인 구도를 찾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좀 힘에 붙이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 수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뭐 경영 해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자기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어떤 과를 전공 어떤 전공을 찾아서 이제 대학을 진학 하시려고 하는지는 저 거 주진 않으셨는데 술을 잘 다루고 또 어떤 기획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또 실현시키는 어떤 실신의 힘도 좋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루틴이 짜여진 일 이런 일을 한다면 본인한테 제일 잘 맞다 라고 어, 볼 수가 연애운 연애를 쭉좀 못했다. 6년 동안 연애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을 보고 우리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키님은 정관을 보고 배우자의 모습을 찾게 되는데 본인이 이제 정관을 올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행복감, 행복감도 배우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신중하시리라 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연애 가벼운 연애를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운의 흐름을 보면 재성으로 쭉 흘러가는 대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성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여성분들은 내조를 잘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남편에게 내조를 잘 하시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수 있고, 이런 여성분은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남자가 크게 된다. 지금 결혼할 때보다 훨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점점 더잘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키를 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성이 약한 분들, 지금 미키님은 인성이 약하세요. 인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축을 안에 지장란 안에 있어서 약하지만 없지 않은데 지장란 안에 숨어 있다 보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때는 표가 나게 인성의 모습을 이렇게 사용해 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루트 남자로부터 이렇게 애정을 받고 또 사랑의 표현을 받고 또 돈을 많이 받고 이런 이제 받는 루트 루트가 좀 약하시고 본인이 훨씬 더 어떤 생산력이 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키를 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재성 운으로 가고 재성이 일지에 있는 여성분을 만난다는 것은 복이죠 사실은 복입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 표현도 잘하고 좀 애살도 많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좀 자유분방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 실제로는 되게 좀 정숙한 그런 유형입니다 집 안에서 생활할 때 정숙한 여성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편안한 사람 그냥 뭐좀 만만한 사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자기 로 룰이 강하고 또 자기만의 공간에서 뭐 지켜지는 그런 틀 어,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혼하면 생활 하면 보이지만 실제로 밖에서 그냥 가벼운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일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결혼 이성 어, 배우자를 찾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어, 조금 막나하고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더라 이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항상 있는 거고 인연을 만나는 시점은 있죠 그때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어 식신상관이 들어오면 작년에는 이제 식신이 인목 식신이 들어왔고 올해는 묘목상관이 들어오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들어올 때 여자한테 부시도 많이 하고 연애를 많이 걸죠 많이 걸고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는 이제 식신상관관을 좀 깨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컷 만나고 있는 중에도 깨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게 이제 남자, 여자 보는 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올해에도 조금 연애는 순조롭지는 않을 거다. 잠깐 만나더라도 인연이 안 닿고 좀 깨질 수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 연애운도 좀 들어온다고 볼수 있고요. 사실 결혼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이제 갑진연, 갑진을사, 병호 이렇게 정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때는 연애가 잘안 된다 보면 되고 이제 을사부터는 화기가 들어오면서 요때는잘 됩니다. 주변에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신 무신년에 결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무신년이 되게 좋거든요. 미키님은 이때 직장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미도 괜찮아요. 정미도 이때 결혼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의사부터는 이제 좋은 남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년까지는 내년에 남자운은 있지만 그냥 연애 정도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결혼을 위한 만남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미가 언제냐면 27년이 정미고 28년이 무신인데 요럴때가 직장 운도 좋고 연애 운도 좋고 결혼 운도 좋고 다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때는 직장 변동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학업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때 학업은 좋고 그래서 그 대학 진학은 올해 좀 하향해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또 다시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쭉 대학을 진학을 해서 다니면서 이때는 조금 뭐 석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도 학업을 조금 연장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운도 좋고 어 그런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키님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놓으면 훨씬 더 좋은 직장에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연봉도 올라가게 되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정관 정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을 벌리는 것보다 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직장에 매여서 일을 하시는 게더능률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해는 조금 불안감도 있고 입맛대로 좀잘안 되는 느낌도 있는데 그걸 잘 지혜롭게 넘기시고 나면 일지가 좋아서 잘또 넘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이제 학교 진학이 내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조금 하향 지원하면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은 이제 12월 1월 이렇게 발표나고 진학이 어차피 내년에 입학생이 내년에 이제 24년도 입학생이 되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간다면은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쭉세워 보십시오 대학 진학하는 거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일은 지금 대원에서는 괜찮지만 앞으로 대운이 바뀔 때, 서른 살 대운이 바뀌던데, 그때는 조금 변동을 가지는 게 좋겠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그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다시 좀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